미안해 죽이다 괄호 면서키스 괜찮아? 봐너 어? 서키버스 왜 그래? 나용나을뻔 했어 지금 어? 아, 그 정도로 무서워 코 <웃음> 구독자 님들 안녕하세요 어? 166서키스요안녕 공사구입니다!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우리 고양이 된거 맞죠? 야옹 야옹 야옹 <웃음> 그러니까요 아이 게임은 우리 코버블드에서한번 다룬 적 있죠 디지 탈출 게임 비슷한 게임이에요 포그 헤드란 게임이죠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<웃음> 좋았어! 아았 좋았어! 어머 나도 좋았어! 그럼 준비됐나요? 그럼요! 자! 서큐버스 출발하세요! 네! 아 잠깐만 그럼 안 해요? 어? 나는 강아지랑 별로 안 친해서 그럼 나, 나 혼자 하라고요 지금? 그러면 제가 우리 SCP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부터 갑니다! 출발! 안녕 자가 또! 배신자 진짜 간다! 자 조심스럽게 어 여기 벌써 열쇠가 떨어졌네요 열쇠를 줍고 어? 어?! 뭐야?! 뭐뭐뭐 어, 뭐? 어, 어, 어. 오늘 저런 씨바견! 대가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! 네, 귀여운 강아지가 왜 저렇게 됐대? 자 일단 도망갈게요 일단은 자 열쇠를 주운 어! 열쇠 열쇠! 어? 열쇠를 줍고 지금 들어왔어요 오 어, 이쪽 문 뭐지? 도. 아악 어? 어? 뭐죠, 금방? 어 여러분 이 씨바견 좀 보세요 이미 씨바계요 어머 자 일단은 아 파크로 해서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아, 밖으로는 제 166이 잘하죠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으아악! 오! 뭐야!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, 뭐야 뭐,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...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자 갑니다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어떻게 없어! 오! 야! 아! 나! 아! 뭐 어떻게 어떻어 다시 한번 도전! 야! 어서! 어서! 마! 지! 나. 어어 어, 됐다 됐다 어 구했어 요 구했어 요 우리 고양이 오 어, 일로 나가는 것 같죠? 자 잘했대요 잘했대요 오 어, 신난다 신나 신난다 신나 제가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지 탈출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쥐가 한 마리였는데 요새 강아지가 두 마리에 도라리에... 어 뭐야 쟤는왜 돌아다녀? 어, 얘도 날 잡으러 왔나봐요 강아지 여러 마리 있어 어어 저기 뭐 있는데 이거 뭐지? 자 노란색 열쇠 주웠습니다. 자 노란색 열쇠 주었어요. 자 갑니다. 자 어제도 파크로네요. 기다려 얘 내가 갈게. 여여여여여아 짜증나씨 여여어 괜涩 괜涩요. 어머 얘 어떻게 불쌍해서 어머 얘 뭐야 여 뭐야 날리다니 어머 게푸쌍이피켰는데 일단은 일단은 얘네도 살펴볼까요? 일로와 일로와 둘이 일로와 그래 자 유인해볼게요 여러분 유인해서 유인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라 오 쟤도 뭐야 쟤도 뭐야 미안해 좀 있다 괄호 깨미 소키버스 괜찮아? 지어봐너 어? 소키스왜 그래? 나욕 나올 뻔했어 지금 어? 아, 그 정도는 무서워 썩기면서 어, 잘할 수 있잖아 파이팅 그만해! 곁털 뽑기 전에 어, 어. <웃음> 갔다 와! 자 초록색 주셨어요 <웃음> 어, 진짜 진짜 <웃음> 그맞주쳤죠 <마주쳐. 웃음> 우와! 어, 뭐왜맨말이야 뭐, 도대체! 어? 다른 곳으로 왔어 뭐죠? 어개빡다고 어머 이런 개빡다고 이야! <웃음> 이야! 입벽 자고. 어머 뭐야? 아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. 오다 왔어 다 왔어. 다 왔어 진짜 어 짜증 나. 오 됐다. 오 됐어 여러분 이제 됐어. 오 갈아먹혔어. 그오 그걸 갈아먹혔어 진짜 이쪽에. 도와줘 내 새끼. 오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여러분 구했어. 가 보리가 가운데 갇혀 있던데 우리 고양이 제가 구해 보도록 할게요. 어머 어 어머 어머, 어머. 개판이야 진짜 어머 개판. 어 파란색 어 이번엔 잠깐만 파란색으로 가볼까요? 아, 파란색 어또 새로운 맵이네요. 아까 그 친구 구해야 되는데 어 뭐죠? 어머 미로네 어머 진짜 어... 미 어머 어머 어머 미로 어머 미로 그 미로 고래어야예예예 이렇게 이렇게 어 잘했죠? 어, 미어 이렇게. 어? 어! <웃음> 사람을 놀래켜, 그렇게 놀래켜. 이렇게, 어디로 갈까요? 이리로 갈까요? 잘 찾죠? 어머! 이리로 가야 되나? 어, 여러분. 어, 진짜 재밌는 게임 하나 발견했어요. 어, 금방 왔죠? 이 새끼, 이리 자, 여러분. 대마을를 구했답니다. 진짜 다미어야 어머, 또 새로운 열쇠네. 어, 일단 들어가 볼게요. 뭐죠 여러분 어 오, 빠지는 미로네요 <웃음>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어, 여기다 어 절로 빠졌으면 잡아먹기 뻔했어 그쵸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 빠지자마자 바로 오른쪽 어,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너는 왜이런데 있니? 짜증나게 구했어요 어... 자이번에이짜 다른 열쇠 있더라도 안 갑니다 아 이럴 치그럴구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미끄러졌네요. 자신은 바나나 안 먹을 거예요. 오! 여러분, 드디어 변기를 찾았어요. 오! 자, 힘 내려, 힘 내려, 어머 뭐, 뭐야? 뭐, 뭐, 뭐! 힘 내려, 힘 내려, 힘 내려. 마지막 나의 고양이. 어우 내 새끼 키버스 166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우와. 아사라비아, 콜롬비아, 아사라비아